씨 아, 이렇게 내 딱히기 싫었는데 저번에 축구보러 간거올렸잖아요 수원FC 근데 제가 이번에는 수원FC 위민 여자 축구 경기를 보러 근데 이번에는 수원을 안 가고 서울시청이랑 경기하는 걸 보러 가요 잠실에서 막차를 빨리 간단 해도 놓치는 상황이라서 그냥 태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하수업은 안지만 태연하기로 했어요 제가 요즘 약간 빠진 머리가 있어요. 리프컷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유튜브로 여자리 구경하다가 이름 뭐더라? 가은이가 맨날 땡땡언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부분 머리도 진짜 예뻤어요. 아 이름 똑같은 사람 위민에 있단 말이야. 제가 아마 자막에다가 알려드릴 거예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어떤 상인가요? 요즘 인스타 스토리에 10개 적어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잼 다니는 사람 질문 그거에다가 이제 당겼는데 저보고 강아지처럼 생기셨다 그러고 성격도 강아지 같다 <웃음> 생긴 거는 약간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잼 사람들이 저를 순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미나가 저보고 연두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미지인가? 했어요. 일단 저는 나머지 준비를 다 하고 다시 깰게요. 방금... 진짜 뜨겁네. 제 소름이 진짜 뜨겁는데? 걸어 올라오실 줄 몰랐어. 땅 사운드 한번더 제가 볼까? 뭔지 알지? 어로 응. 응.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아빠 나요 아, 힘들어. 강아지가 또 늦게 온대요. 안빠빨빠 이렇게 밀었어 이도 아니 출근이어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야, 하늘 진짜 예쁘다 저거. 그니까요, 저 놀랬어요. 오늘 저를 데리러 로 나오신 거예요지웠어 아니, 왔는데 바로 앞에 있더라고? <웃음> 안녕하세요! 김지아 씨를 버리고 지금 축구하러 온혜정훈이와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고3입니다. 아, 정말요? 네. 저는 센서입니다. <웃음> <V. 놀람이> <놀람이> <웃음> 너무 신기해 보자가 <웃음> <오잖아>, 이렇게 생겼데 <웃음> 누구지? 와 <웃음> 귀여워 됐어요 오, 완전 신기해 <웃음> 귀엽다니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윤지치니까 지수 씨가 나오네. 네? 윤지수 나오네. 뭐지 <웃음> 어디 가세요? 늘안 찍혀대. 뭐지? 어디 가? 아. 어디 갔어? <웃음> 어디 갔어? <언니> 어디 갔어? 방황하는 <웃음> 카메라. 아 TV 보는 거 같아. 안돼. <웃음> 무단이 19개 나 무단은 안했는데 지갑 지갑 무단 지갑 브이로그? 응. 안녕하세요 어? 보이세요? 저 위에 나방이 김자 씨? 김자씨안 보세요 김자씨 미워 응. 노원 사랑해 <웃음> 저는 그냥 토어볼까 어, 우리 승리 사진 찍어야 되는데 찍어줄 사람이 없어 어? 제가 찍어줄게 꼬, 영상 꼴꼴꼴꼴 영상 고영서 곰이라 <웃음> 놈이나아뭔 소리야 <웃음> 이제 사진 찍는 척 해봐 찍어줄게 <웃음> 끝내 끝내 네 됐어요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은 기다릴게. 지금 지금 찍으면 되지. 빨리, 빨리 요 지이은 <웃음> <웃음> <웃음> 세종시에 예? 점 처리하시는 건가요? <웃음> 아,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워낙 <웃음> 어, 보고 싶어 하지 말라고 언니 왜 이렇게 금이 소심해요? <웃음> 어, 너가 들고 있어 <웃음> 아니 사람은 나오겠지가 는거 아니야? 아니 언니 안 찍어 <웃음> 아, 안 찍어 <웃음> 너 발집 싫어 갑아요 황소 언니 저... 황요 언니 저... 황소 언니 저... 황소 언데 저... 황소 언니 저... 황소 언니 저... 황소 언니 저... 황요 언니 기황 타고. 진짜요? <웃음> <비행기> 타고. <웃음> 아, 진짜요? 창원에서? 황소 에서 저... 황 봐야겠네 <웃음> 어. 언니가 금럼돌 근데 왜한 거야? 두 손이 불어요? 이거가 귀여워 이거가 귀여 이거가 귀여워 아, 이거랑한 어, 음. 번만 이거가 귀여 이거가 귀여 이거가 제발워 이거가 제발 이거가 제여 이거가 귀여 이거가 귀여랑 이거가 귀여워 이거가 찍어요 이거가 귀여워 이거가 귀여이거요이거이거이거 해달래요 <웃음> 아, 저랑한번찍어주요 네네 <웃음> 이팅가요 어디서? 안녕하세요아요성샷 <웃음> <힘하다, 영>. <웃음> <새벽> 뭐 먹을 거야? 아, 가은이가 밥을 사준대요? 듣고 있어요? 안녕! <웃음> <웃음> 네? <웃음> <아니야! 웃음> 짠하게, 왜 그래. 아, 지선이도 안 해줬어. 혜리 언니도 안 봐주셨어. 아니야, 오늘. 너 다시 걸어봐. 그러면 언니 받아 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부러 안 받아준 것 같아요. 아니야. 이제 축구 경기 끝나고 주소 언니 다시 해볼까요? <웃음> 네. 아제저 걱정 마세요. 저 그냥 할만 할 그런 요아 괜찮아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오케이, 오케이.